MZ세대 내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이거 집주인도 꽃이다 집값 오른다고 자랑하더니 아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들이 정책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이런 정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부 정책들을 이제 좀 모니터링해보고자 코너를 마련했고요. 뉴홈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뉴홈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청년을 겨냥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정책에 약간 바운드에서 벗어나서 아, 나는 좀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분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공공분양 아파트 50만원을 새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거 50만원이면 뭐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50만원이면 잘 느낌이 안올 수도 있는데 이5 0만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분당신도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분당신도시가 1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분당 신도시 같은 곳을 다섯 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여기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여기에 공급 계획은 1만호만 나왔습니다. 일단 1만호만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근데 1만호도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분당의 10분의 1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기존 정부에서 5년 동안에 14만 7천 호 수준을 공급을 했대요 야 그게 14, 14만 7천 호으로 되겠냐 더 많이 공급해야겠다 3배 이상 높아진 이제 더 많아진 50만 호 공급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호 중에서 제가 처음에 청년층 얘기를 했는데 무려 34만 호를 청년층에 배정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6만원 정도 남는데 이제 4050 세대한테 요거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요 1만 호 공급 계획을 한번 알아볼게요. 고향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 이지구, 여기서 작년 12월 30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 했습니다. 그 2월 6일부터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름을 뉴홈이라고 지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이후에도 계속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 시간 지났다고 해도 여러분들 꼭 눈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청약센터에 들어가시고 거기 뭐 사전 청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것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래 12월 30일 날 나온 그 공고가 이제 조회수가 12만에서 20만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 이 있는 거죠 하반기에 마곡지구 어, 동작구 수방사지구 성동구치소 뭐고덕강일 3단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뭐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곡도 200메밖에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막큰 곳은 아닙니다 수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내게 네 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 뉴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제 나눔형은 뭐냐 이제 주변 시세한 70%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공공분양은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요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나면 어 주택을 공공에 환매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주택을 내가 판다 그러면 은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게 뭐법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는 모르겠지만 공공에다가 팝니다 그럼 그공공이 다른 사람 또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이 사람이 판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면 1억짜리가 3억이 됐다 그럼 2억을 내가 이득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2억의 70% 그러니까 1억 4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천만 원은 정부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5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어 3억이 됐어요 그럼 내가 2억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아 이거 그럼 2억 손실 입었는데 팔 거야? 아, 알았어요 팔고 싶어요 팔아주세요. 했을 때, 30%, 그러니까, 6천만 원은 내 손해가 아닙니다. 정부 손해입니다. 난 1억 4천만 손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뭐,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 계속 살고 싶어. 그럼 또 살아도 됩니다.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양가격의 80% 정도를, 여기서 이제 포인트, 고정금리에요,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공급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모기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30년 만기 이렇게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변동금리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3년 뒤에 다시 연장하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연장이 다시 갚고 다시 반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모기지로 하게 되면 이제 고정금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가격의 80% 이내에 그리고 한돈 5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눔형도 이제 공급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신혼부부가 40% 이제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미혼, 청년, 뭐 생애 최초, 일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제 포인트는 이제 청년 유형이니까 여기 자격을 설명해 드리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미혼 청년이어야 되고 월평균 소득 140% 그리고 본인 자산이 2억 6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을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찬스가 그동안에 꽤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공공 분양에서도 부모님의 자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산이 9억 7천 총 자산 보유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금융 자산, 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4번을 더한 다음에 부채를 뺀 금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자 선정에서도 어 청년한테 이제 어떤 어떤 청년을 좀더 이제 신청을 쓸 거냐 했을 때 5년 이상 근로 기간이 있는 이런 분들 30% 물량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배점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 소득, 거주 기간, 청약 통장, 납입 패스 이런 뭐 청도통제피패스근로기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배점자를 만들고 배점자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는 보통 이런 공공분양 이런 데서는 기준 비슷해요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부모 가정이겠죠 그래서 월평균 소득 130% 그리고 총 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산 규정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동일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예비 신혼부부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의 30%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고요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 고려한 배점이 있잖아요 이 배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이게 되게 웃긴 게 생애 최초가 옛날에는 엄청 이제 트렌디하고 핫했거든요 청년이 나오니까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격을 충족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고요 어,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추천제가 또 20%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청년 같은 이런 세대들도 자격만 갖추면 행운으로 당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 분양과 똑같습니다 그다 시세 아까 70% 수준이었잖아요. 얘는 80% 수준. 15만 원. 그래서 기존의 공공 분야하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쭉쭉쭉 나오고 근데 다만 이제 써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반 공급을 30%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30% 중에서도 20%는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한다고 합니다. 시세가 오르게 되면은 30%는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일반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동작구 수방사부지 뭐 성동구치소 옛날 성동구치소 저희가 미리 한번 가볼까 해요 현장에 예. 가깝습니다 성동구치소 이런 데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네. 승자입니다 승자 안 보신 분들은 바쁘신 분들 네. <웃음> 마지막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은 나온 게 없어요. 구리, 갈매, 역세권, 뭐, 고향, 창리, 이런데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내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걸로 만들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뒤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선택형이에요. 분양 가격은, 어, 요걸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추정 분양 가격을 이제 낸다고 하고요. 분양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을 낸다고 해서 이제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년 후에도 분양전화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최대 4년간 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뭐 최대 10년이 되겠죠. 어,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 공공임대, 기존 여러분들이 봤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청약통장이 사용됐다. 라고 되지만 얘는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입기간도 유지가 되고 납입 인정 금액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분양 전화를 안 받는다 라고 하면 나중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새 아파트 청약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다자녀하고 노부모 부양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선택형에는 들어가고요 이제 당첨자 선정에서 청년 유형은 여기도 청년 유형 이 있는데 나눔형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특공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일반형 공공분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새로 발표한 공공분양과 청약 자격 등을 알아봤는데요. 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치열했는데 이걸뭐 드라마틱하게 늘리자라는 계획이니까 이게 실제로 되기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만 세대만 지금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된다면 49만 호가 되어 있으니까, 어, 특히나 청년분들, MG세대의 분들은, 어, 더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뉴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에 내집 마련하고 싶지만 망설였던 그런 분들,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던 청년분들, 그리고 뉴홈이라는 그런 공공 분양, 예 관련이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공급되는 현장도 답사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